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의 이야기입니다. RM이 TVN의 알쓸 인잡에 MC로 개인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TVN의 알쓸 인잡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잡학사전이란 뜻이며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을 탐구하며 나조차 알지 못했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데요. 시즌을 거듭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t v 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자팍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자팍사전의 후속 예능으로 자팍사전 제작진이 야심차게 내놓은 세 번째 지적 수다입니다. 알스린잡에서는 문학, 물리학 법의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뤄볼 예정이라고 하며 상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흥미로운 인물들은 물론 인생을 살아가며 당황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까지 각양각색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데요. 이를 위해 박학다식함은 물론 센스 넘치는 입담까지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뭉쳐 기대를 높일 예정입니다. 먼저 영화감독 장항준, 방탄소년단 RM, 김남준이 MC를 맡아 프로그램 진행을 이끈다고 합니다. 장항준은 타고난 유쾌함과 사랑스러움으로 활약중인 엔터테이너이자 대중을 위로하는 이야기꾼이며 세상을 따스하면서도 예리하게 바라보는 그가 전할 인사이트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대 포인트는 음악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글로벌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아 m 의 합류입니다. 남다른 지적 호기심과 감성을 겸비한 아티스트이자 폭넓은 문화 장르를 아우르며 젊은 세대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해온 그는 평소 자팍 사전 시리즈의 남다른 애청자라고 하네요. 아엠이 알쓸인잡에 불어넣을 색다른 활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성의 아이콘이자 세대를 아울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소설가 김영아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도 추격한다 는데요. 소설가 김영아는 지적 수다의 향연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지난 알쓸 신작 시즌1 시즌3에 출연한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으로 많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김상욱 교수 또한 알쓸신잡 알쓸범잡 시리즈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신기한 과학나라 등에서 이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다정한 물리학 인사이트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어 알쓸범잡에서 활약했던 법의학자 이호 교수와 새로 출사표를 낸 천문학자 심채경 박사가 출연한다는데요. 이호 교수는 숱한 부검의 현장에서 배운 삶과 죽음으로 인간의 일생과 내면을 보다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번 알 R3 잡을 통해 처음 TVN 시청자와 만나는 심재경 박사는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주목하는 천문학자이며심 박사는 20여 년간 천물을 탐사하며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우주적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재미를 배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RM의 개인활동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RM이 MC로 활약한 R3 잡은 올겨울부터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